<목소리도> 이것 도 추초에 있는 건데 뭐 자세히 말할 거 없어 어? 그런지 말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일신이 기묘하면 한 마음만에 볼수 없다 그 말이야 숙제 해탈이라 모든 것들이 뭐 어느 곳이든지 해탈 안할거 있어 모든 것이 해탈을 다한다그 말이야 결국은 뭐시냐면은, 예, 어 자기 자신을 다하 후, 한 번, 바로, 이제, 깨침 같으면은, 마음이라 한 것도 얻어볼래, 얻어볼 수 없거든? 마음이라 마음 큰 것도 얻어볼래, 얻어수 없단 말이그 마음이라 한 것도 이제 억지로 이제 말할 땐 마음이라 하는 것이지. 실제 마음이 무슨형상이었고 뭐, 손으로 꽂아와 가이 뭐, 물건을 주지 말이야. 줄수 있는 물개는 아니다, 이 말이야. 그 중생이 그냥, 그, 예, 말, 그, 못 알아들게, 억지로 이제 표현해가지고,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자신이라 크기도, 부지하기도 하고, 뭔가 이제 표현을 다 하는데, 일심이 긴거 하면 말이오. 예? 마음이라 가든지 자선이라 가든지 말이야 부처라 가니 조사라 가니 이것이 다 없어요. 이것도 찾아볼래? 볼수 없다고 말이오. 부처도 찾아볼 수도 없고, 어? 조사도 찾아볼 수도, 없고, 마음도 찾아볼 수도, 자선도 찾아볼 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 대사만은 수치 했다리여 어느 곳에 해탈 안한 곳이 없어. 만약 인자 뭐, 예, 뭐 참을 내 눈에 마음이 있고, 뭐내 마음 속에 부처이고 조사가 있고 이런 것 같으면은 예, 마음에 걸리고, 부처에 걸리고, 조사가 걸리고, 뭐, 자세에걸리가이 말이야. 세탈 못해. 이잡아지고저 잡아주고, 뭐아니 하나도 없으니 못한다. 그 말이야. 그게 참다 했다라는 거는, 응? 이 부처라는 생각, 조사는 생각, 말하자면 마음이라는 생각, 자세이라 생각, 이것이 완전히 말이야. 완전히 다이 무너집히고, 이것을 완전히 이제, 좀무자한하면 세탈해야 된단 말이야. 그 아까 같으 이것이 이제 대 무심 경기인데, 마음은 무심한 경지란 말이야. 그렇때면 이제 모두것다 벗어나보시겠고요 우리 뭐 자유자리하게 안될래 안될 수 있는가? 그게 오직 자 예, 그 저기 육, 육문에서 육 네? 예, 육경과 화합이 돼가지고 육식이 일어나가 있고 십팔개를 만들어가 있고 뭐 여기서 중리산이만이 3개 네? 4.6도로만 육리하는 말이요 어? 이 경기를 갖다가 벗어나가지고 자선 이제 깨치는데, 이 자선 깨진다는 거는, 마음이 약한 것도 볼수 없고, 붙여서 줘서 찾을 수 없는 말이야. 이런, 게 자유한 차 깊은 그, 그 곳을 갖다가 바로 알아라, 이것이야. 음. 그러면 이제 모두 것이 다해다이 말이야. 산신의염화설라는 이제 지마 좋은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내가 법문을 하는 것은 뜻이 어느 곳에 있느냐, 이것이라. 지위 도, 진리도, 지위 도류가 말이야. 일제치구심을 갖다가, 일제치 네? 지, 구심 말이야. 어? 불륜적이 흐리란 말이오. 보수들이 많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일체만 아니면 자꾸 적, 적, 적 지구하거든. 부처를 구하고 조사를 구하고 만드 마음을 구하고 자성을 구하고 말이지. 이래서 한단 말이오. 긴승을 해야 다는게 긴승에 매달리고, 어? 또 성부를 한가다는게 성부에 매달리고, 조사를 한게 조사에 매달리고 말이오. 팔만 대행이 팔만 대행이 그거 매달린단 말이오. 응? 그, 이제, 그, 이제 자꾸 매달린 것 같으면은 그게 다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데 그거 매달릴 것 같으면은 이혼으로만든이 자유한 사람이 못 된다 이게 말이오. 꽤 능력적이 시지 못하거든. 상타 고인 한기경이란 말이야 고인은 만듦이면 이제 한글한 실점 만듦이면 한 기랑 실점이란 말이야 여기, 뭐그 응? 뭐 저기에 이제 기계에 만듦이면 자 그것도 그만. 올라서, 올라간다 그뭐 그거 놀아간다 그말이요부처라 하면 안되면 부처가 갔으면 그것도 저기, 저, 그 말에 팔리가이 말이요. 엎어고 자빠지고 하고 조사라 하면 조사가 갔으면 안되면 엎어고 자빠지고 한 말이요. 게임 결국 만되면은 이제 부처도 팔리지 않고 조사도 팔리지 않고만 일치한 적치우신을 갖다가 이게 그 성불도 구하지 않고 만 견성 구하지 않은 사람 그럼 견성도 구하지 않고 성불도 구하지 않으면 우리 지금도 막그래야 되겠어요 그 하면 그건 만든 영원토록 그참 죽는 사람이야 이거는 다 이제 아주 견성도 필요 없는 사람 비나와서 응? 약이 필요한 람보가한 소리인데 아직 병도낫다한 사람이 약안 신다 약 필요 없다 가면 그만 그 사람 죽고 만다 그 말이다. 응? 결국 이제 병이 다나서약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지 아직 병인사람약 써야 돼 성불도 해야 돼, 긴성도 해야 되고 말이야 도료야, 이 어? 도료들아 치산승견체 하면 만드 산승견차를 가야겠다 보거든 인지심자기들에 말이야 좌단 보아불더란 말이야 결국 만드보신이뭐화신 이법신은막 빠졌는데 법신은 거 빼놔야 되는가? 그거 아니야 보신이 제 말하지게 보아불도라간기지 보신이, 화신이, 법신이 많이 그런 거 갖다 말짱 내가 다 그만 앉아서 말이야 다 그만 끊어버단 말이야 응. 밟봤으면이야다부사다이 말이야 좌단에 간거든 보신 부리고, 화신 부리고, 법신 부리고 말짱 바아서 대푸다 무채비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단 다그 말이야 보신 부를, 법신부를 저 꼭대기 위에 서야되지 그를 갖다 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아직까지 못 구한 사람을 청산 받는이 저, 보신불, 법신불, 어떻게, 한테 매달려가 있고, 쭉 자고, 만드는, 저, 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야 되고, 어? 어? 그거 이제, 저 올라서면, 대각 올로서 대각이 대각으로 확, 바을 비어있는 거 말이야. 걔는 좌단, 부, 부하, 불뚜란 아, 말이야. 난, 그, 인재심은, 이제, 그, 병단하는 사람이거든. 보신불이고, 화신불이고 뭐, 석가고, 닮아가지고, 심은 소녀님께, 오면 만드는, 부처도 떼어주고, 조사도 떼어주고, 막, 걔는 살불살쩌거든. 부처도 쥐고, 조사도 쥐맘대로 한다고 말이야. 음? 그니꼭대에하 소리 아니야? 어. 쉽게 쉽지 만심은 유역 객자가요 쉽지 만심은 공부를 해가지고 쉽지 만심은 지 보살 부 네? 분지 보살 말한 기도 그 쉽지 만심은 객자계저 빌어먹어 어먹어 되는 저거지다 빌어 저거의 새끼라 그 말이야 아 보통 보면 쉽지 보살하면 참 쉽지 대성 아니야 쉽지 대성기야 그런 개인 성인을 갖다 왔으면 거의 새끼라 그 말이야 어디 이제 벌칙 30불도 만드면저 발로 확로빈 사람이 결국 만디 뭐+ 뭐+ 뭐보 저기 시집보사님무신 보상 그게 눈에 있나 그런 말장 어디 거지 같은 희지 말장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응? 등모이가만드면 담가자 아니오 말이야 그등갱이뭐그 시집인자 이상만 시집이상 등강교황게 등맹교황 등강 그건 참으로 좋은 거 아니냐 그거는 만드면저저 저 주인들 주인들은 이전에는 큰 칼로 씌었어 옥옆딱 잡아가 을 때만 큰 칼로 맨들어 맨들어 칼로 갖다 이렇 뭐가 있어 그래 씨아 놓는 말 그래 너무 가라로도뭔 가고 막. 그럼 칼이 많이 꽉 물어봐야 돼 가있고. 그렇게 만들면 순, 오게 들어앉아있는 옥수인 죄인이다, 이 말이야. 와이, 저기, 저기, 쎄, 그, 그, 그 등각과 묘가를 갖다 오게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죄인이라고 하냐고 말이야. 그래, 결국 만들면 등계인이 목에 있는 간 것도 중생 병을 위해서 등각이 목에이지. 병당하은 사람한테는 만들면 등각묘가도 필요 없다, 말이야. 어? 결국 만들면 이제, 음? 참으로 이제, 그이등강 묘가를 볼 때에게 볼저 때에, 예? 옥중에 같이 앉은 지인 것지 그는 보는 사람이 돼야 돼 그리 보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야 나한 백지는 이제 위로 치게 말이야 예? 나한이니 뭐 아라한이니 뭐 백지 분이냐 그것도 참모로 뭐 굉장한 사람들 아라한 과를 정하고 이제 백지 고가를 정하고 상대 분단 생산을 내놔니까 아직까지 리적상산는 아직까지 이제 저게 남아있지만 결국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것은 좀 무엇이 이제 그, 아랑과는 성격유해열봐이거든 남은 있단 말이야. 그게 어쩌겠냐면, 여태 식수를 본면 제8 아리아시아 남았지. 칠십, 예, 육십은다 끊어진 사람들이라고 그 말이야. 아랑이란 라 것은, 아랑댁이란 것은. 계속 서 삼계의 병단상에지내랑 사람들이거든. 그런 게그 이제 성의야. 그 성인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성인들 같다 뭐니. 요, 치계, 치계한 것, 저 변속관에만 저 아니면 똥띵에 마찬가지되 말이야. 그리 비비이실험물겸들라그 말이야. 어? 치계. 똥띵에 갔단 말이야. 저직간에디렁기라 그런가 똥띠가 디를 뒤에 들었던 가같간에 보리 열반은 여계러어려보리 예, 열반에 닿는 거는 이게 무상 보리니 무상 열반이 낫다. 무상 대열반이 무상대 보리니 낫네 아무거나 삼삼불을 내 무상 대열반이라고 아, 말해도 예, 대열반 보라고 했는데 보리 열반에 닿는 거는 여계러어려 그다음에 저기 노새를 갖다가 저 나무에다가도 갖다 남방께도 매어놨단 말이. 매함은 무슨 자유가 있어. 예? 그러면 어게 나무를 갖다 가면 저기 막돌 갖다 가 이제 빼가 이거만 저, 없애필고, 아, 지 마음대로, 이, 막, 홀로, 막, 이, 저게 자유자재, 대애들데 벌써 매가 있거든. 말투가 매가 있안 만져, 노새가잘 또, 저, 도로 대고 하더게 매가 있으네 그것은 뺑, 뺑, 도해 했지. 자유가 하도 없다, 그 말이다. 하도 아, 없다, 그말이야 그것은 치쁨는소리야 부자유다, 그 말이다. 그게 본인 열반에 가는 것도 사실이 쓰는 말이야 사실이 쓰는, 그건 하도 자유없는 말이야 사람을 꽁꽁 묶고 가야고, 전부 다 죽이는, 저기, 수단이다, 그말이야 전부 다 비생이다, 이 말이다. 그렇게 본인을 구하지 말아라. 이것이라. 그, 이제, 이제, 이제, 신임이, 이제, 괜찮아, 그렇다. 하여, 저, 어? 어째서 그러냐, 그 말이야. 집이 도로 말이야. 불달 산지 곡고 이랬어요. 소유차장이아니라 그, 누구들은 만댐이, 누구 대중들은. 왜만되면 그걸 갖다가 어떻니 보리락 하면 만댐이, 저 하늘에 어떻게만 천상, 어땠니, 별거지막 치다보고 만댐이, 그거 매달 리려고 야단을 치고 생명 떼놓고 따라들거든. 그, 어째 그러냐, 이것이야. 네 등모 양해하는 거웬나그 것만 높은 거고 말이야 아이구 내가 등모 양해하는 그 옆에도 갈수있는데그루웃으만은데 이쪽에 똥띵 흙도 그쪽이 우주차 빌냐 말이야 아 그렇게 했어 끓이 하는 것은 부다삼지경이야 과거 현재 미래에 만사마진거지만공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야 사마신 시간 공간은 지젤 응? 바꾸기 때문 거 말이야. 어? 때문에 말이야 아끌때미차장자를 이런 장애를써 결국은 십지락강 십지에 가서 저기 장애를 받고 예? 만일, 이제, 삼신부르고 삼신을 장애를 받고, 등어 양계 등어 양가장안를 받고, 보리열반에 장을장를 받는다, 이 말이다. 예, 장안를 받는데, 예, 실제 이것은 자기가 바로 깨치가 아니고, 참으로 말이요진공원을 갖다 먹기 때문에 그렇다지요. 진공원을다성는공원처럼 갖다 확실히 깨치가 되면거기는 뭐, 뭐, 십지 등계이고, 뭐, 무슨, 뭐지, 응? 삼신부르고, 엇이고 어디 뭐, 등어 양계에 보리열반이고, 뭐 설레 설수 있나? 예, 부처를 줘서 상신한 것인데, 그래, 이것은 참으로 이제 자성 진공을 갖다 깨지못했기 때문에 이런 제약이 능인 게 누구든지, 누구든지 말이오. 참으로 공부를 성취해가 있고 자성, 진영 자성 진공을 갖다확 처리 깨치고, 응? 부처도 설수 없는 부사도설수는 이걸 갖다 성취해야 이런 장애를 받지 않지. 그렇지 않을 까때문면 이런 장애를 갖다가 받아가 있고, 영원토 영원토로 자유하지 못하다. 이 말이라. 근데 여기서 저기 창고로또 한마디 할것은 뭐있냐면 이전에 덕산심도 이런 소리 든거뭐 부처님 조상 같은 똥 뛰고 뭐이 뭐 뛰고 뭐 팔만대행견은 고름따가아내비는부친님 저게 휴지 쪼아리고 말이야 팔만대행견는고름따가아내비는 휴지 쪼아리고막 이런 막부여도쪼가라고팔만대행견 욕을 퉤 해붙이 나다 해붙이 는데 누가 보면 욕하는 게거든 그게 운문심이 있다 그게 더 운문심이 덕산실면 손을 당겨요 설봉지님 시장들, 그게 있다 찬불참전은 덕산에다 시켰다 부처를 어떤지 칭찬하고, 말. 칭찬하고 조사를 칭찬하는 덕산에, 덕산에 참으로 말이야 가장 부처님을 갖다가 장 칭찬하고 가장 예배하고, 가장 숭배한 사람들 되기야. 그 말이 정반대인 게덕산시면은너 아 부처를 조사를 갖다가 욕을 갖다만 그럼 도덩동 역정도 말이야 똥띠이 맞도 못하든, 뭐 맞도 못하든 말이야 그 욕을 개명거리 해붙이나 하는데 무심그 소리 툭툭 말아가냐면은 찬불참전은 덕산에다 시켰다 부처를 어떤지 칭찬하고, 조사를 찬성한 것은, 덕산에, 덕산이 가장 어떤지 부처님과 조사를 칭찬했더라. 고그 이런 말씀 한게 있거든. 응? 근데 이것을 이제 바로 알면은 말이오, 인재심도 따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제 그 덕산심도 따를 수 있는, 우문신도따는 것이오. 근데 말만 따라가서는 아, 그거 금방 안죽 그만큼 두드리비된 말이오. 그럼이 칭찬 한 개인가? 근데 이게 생각하면 말이오. 이것도 말이 큰 비행이다. 그 말이오. 이건 오직 깨치야 알지. 깨치는 모르는 것이야. 자꾸 중재하는 가면 이렇게 하면, 동으로 가면 안되면 동으로 자빠지 서로 가면 서로 잡군요 모르니까 말이야그운 데로 자꾸 자빠지거든 자기 웃으 자기 마음대로 마음대 누가 끄든지손확 뿌리 빌어 응? 서가 와서 끝든지 손확 뿌리 차 빌어 말이야 닮아 와서 트든지손막 붙잡아 가려면 내손좀 붙잡아라 가려면 손탁 털이 빌어 가확차 빌어 말이야내 마음대로 웃으니 내 보고 사는 사람이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에? 그런 사람이 돼서 욕을 하더니 칭찬하지 내 마음대로지 말이야 어떨 때욕하나 치는 마음대 만큼은. 그러면, 저, 체이막사퍼라져있다또 칭찬하지, 뭐, 입에 환배을 벌어지고 말이오. 아, 이그 칭찬하는, 그것이 저기 그, 저 요하는, 그칭찬할게 아, 그럼 나도 요걸 한번 해볼까, 칭찬을 갖다가. 근데, 이건 뭐, 안되거마이 저기, 봉사 중에 상봉사 노름 있겠네. 응? 무신 말도 따라가지 말고, 또떤뜻하지 또, 말도 따라가지 말고 말이야 어떤지, 바로바로 눈을 바로, 바로, 바로, 음, 뜨자, 이거다. 아까 진정 됐네 어디 갔노? 야, 여시 진정도, 약, 어? 약지 진정도린데 말이야. 만약 우리 참을 진정한, 어? 진정한, 진정 겟네, 정하는, 발음으로 가진 그런 도를 진대는 종부여시라. 여기에 어? 말을 좀 끄달려 가지 않단 말이야. 이리 잡아주고 저리 잡아주고 안해 말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러고 어떻게 담 수연, 음? 수록이라서 났나? 연자, 연자, 연자야단는 수연 말이야. 소구업하고 인연을 따라서 구업을 갔다가 어떻게 이 한번 소멸하고 말이야. 이문책이, 에? 이상해야 말이오. 저 만든 이자 이문 둥둥해서 말이오. 대자 이문양은 대 자유자재 안계를 말이야. 밥 먹고 싶으면 밥 배고프면 밥 먹고 말이오. 시험 언니고 언묵고 언니고밥 먹고 말이오. 이것 뿐이 딴건 없다 이 말이오. 에? 여행지 갈면 뭐 가고 싶으면 가고 안고 싶으면 안고. 여자 집가 안고 싶으면 안다 그 말이오. 그래 가지고 어째냐면 이대 자유자재 긴길 말하는 것이야. 뭐일년시고불가를 어? 말이오. 한 생각도 없니 불가를 갔다가 저기 빠져지 않는다 그 말이오. 에? 부채도 불가를 갖 바라는 우리 불교를 청취하는 우리 불교 근본 목표 아니겠어? 이 실제 쓰면 안되면자 불가가 필요없는 사람. 아무리 만대미는 만들면 참 감독, 감사관심보살 감독, 관심보살 감독수가 그리 좋지만은, 감센보살, 감독수라는 건말이야병 있는 사람한테 감심보살 감독수지. 필요없는 사람한테 관심 보살감독수는 미리 필요했냐 말이야 이제, 이제 관심보살 어딨니? 관심보살이 감독수를 가져오나 감수 피어나다 뺏어라. 콱! 긴내비다 깨진 내비는 말이야 그런 사람이 내비요 그, 이제, 뭐, 지 불구하고 뭐지, 아니, 그것도 필요 없는 사람. 그런 아주 참, 뭐, 초출한, 부처와 조상과 부처를 초월하는데 이제, 참, 제 자리에 대야 된다. 이말 아니야? 옛날에 차요. 어째서 그러냐, 이 말이거든. 고인이 원어대 고인이 말하기를. 야, 작업 구불리내만약고 뜨니 업을 갔다가 작업을 하면서 업을 갔다가 지으면서 그 부처를 갖다 구할라 하매 차시생산 불시 생산 되지요. 이것은 뭐든지 부처를 한거 생사 큰 징조가 된다 이 말이야. 이지공화생이 말씀인데 지공화상, 지공화장이 말씀인데 이 작업 구부리라고 마는 구불 구조하는 거불과할 구하는 이것이 만 작업 구불이야. 땅거 말할 것도 없고. 결국 만되면은참걸로 어떻게 부처도 필요 없고, 조사 없는, 더 필요 없는 이 사람이라 해야 되지. 부처가 필요 있고, 조사가 필요 한 이런 사람이면은 벌써 이제 구해야 되고 말이지. 싹 가야 되고 해했다는 말이야. 그럼 진정기는 아니다 말이야. 자유인이 아니다. 대학 다리는 아니다 말이야. 이거 정한이 아니고, 그 인재와 같은 사람 아니다. 이말이야 어, 다들 간데. 조금만 다요조금나아 응? 뭐 요거 좀 하고. 나도 제, 제, 제, 되지만은 이제 두 분은 안 신겨나. 대덕아, 대덕들란말이야 시광을 가시기에말 안되면 이 시광을 갖다 가시기야 어? 그와 그러니까 함께 뭐 부처도 조사도 필요한거, 나도 그럼 부처도 필요한거, 조사도 필요한지 하면 그래, 한번 해볼까? 병 있는 사람이 맞는, 그리나 그때 저기, 응? 음? 병 당하는 사람이 약 필요 없다 간다고. 병 있는 사람이 이제 저기, 결국은 약 필요 없다 하면 그나 아주 죽고 말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더니 말이오. 약이 필요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오, 자꾸. 말씀하신거는 시광을 가시기여 어? 일찰나간에 만드니 참을로 몸 바꾸고 막좀 지옥에 떨거지 어뭐 소대 소대 떼지 갈라니 너네지 뭐 응? 가면 좋나 그런게 시광을 갔다가 가시기여 나 지가 있고 응? 그래가 있고 공부진이 하다 그말이야요 어? 어? 시광을 갔다가 어디야 지가 있고 공부를 보냈는데 지방과 파파지에 만드면은 학성 학도 해야매 말이지 결국 만드니 방과 파파지라는 건 만드니 자꾸 이리저리 이. 자꾸 설치는 거 말한 게 분주하기 말이야 분파하기 서진단 말이야 예? 자선을 갖다 바로 마음을 닦지 않고 자선을붙든니 마음을 닦지 않고 음? 자선을 갖다 저기 닦아야 되는데 닦아야 되는데 고연이 보러오니 만들면 자꾸 외변으로 갖다 자꾸 달리는 걸막 이제 파파지라 그데 그게 학선 학거요 어? 선을 배하고 이제 돌을 배한 바이라거든 인명이구란 말이야. 음? 이제 이름을 갖다 구하고 만들면 이제 저게 인정하고 또 이제 글꼴 구 인정하고 구글 구조거든. 또 부처를 구하고 저게. 예? 그라고말이 조사를 구한다, 그 말이야. 그선지직이게 이래, 말이야. 이선지직만이니면두 갔다. 저선지직 뜯을 어디까지 있는 거 말이야. 이것도 구한다, 그 말이야. 게막 착한데. 그래, 나가면 안 돼. 그게 이제 선을 구한다고 하면, 선구 한다고 하면, 뭐, 조사 의록도까지 되면서 보고, 뭐, 어떻게 하면, 뭐 그것도 뭐, 이러면 안 되면 딴짓다, 그 말이야. 결국 이것은 만안면 뭐 부처를 구하든지 조사를 구하든지, 결국은 팔만 대기니 조사 어르이든지, 뭐든지 간에 말이야. 어느 문자, 아? 이것은 천치가 말장다 말이 반갑하지요 밥하지고 오지. 예, 지금, 이제, 말한 되면, 이 화두를 갖다 부지런, 음, 부지런, 자선을 닦아, 자선을 바로 깨치지그 위에, 화두하는 위에는 말이야 전체가 말안 되면, 방갑하을 전부, 이제, 다, 이제, 죽문지다이 말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든지, 이, 아까운데, 뭐, 시광을 갖다, 광암을 갖다, 엮여가 있고, 화두 부지런, 부지러워. 음. 부지런 해가 있고, 응? 부처도 필요없고, 조사도 필요없고, 밥만 대행기도 필요없고, 이전만 큰 신인들, 조사들은 그 좋은 어록도 말이다 필요없는 말이야, 다 필요 없는 말이야. 팔만대행기 필요 없는 게 조사 어려운 필요인 줄알는 그것도 큰이 난다 그 말이오 비율 똑같은 기가 조사 어려지니팔만대행기 똑같다 그 말이오 문자는 똑같아 그러니까 모든 문자와 에? 은혜에만 팔리지 않고 응? 부처와 조사도 많이 필요 없는 그런 것들이 참으로 대자유한 자세한 산자 사람이 되려면은 이 시공을 갖다가 어떤지 액기가 있고 참으로 만들면 부지런 부지런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도리야 이유의 일계 부모님 말이지 다만 만든 니한 부모가 있단 말이야. 갱부 한물고 네가 다시 뭘고 이 자손을 바로 깨뜨단 말이야. 이자 반조간 하라 말이야. 네가 치스로 반주해서 보라 말이야. 자손을 가서 바로 살피라 말이야. 고인 이혼이 딸딸 시각도 해 나간 말이야. 굳이 멀지 중금 사람 말이야. 영악 딸딸 말이야. 자기 기만저 대가리 집 있는데 대가리 있인데 부하는 마음 같득도시고보니 게네 아무 일이 없더라 고 말이야. 이능게 있는 소리 아니야? 능기 있는 소리. 이날 딸딸한 사람이 본신 지인도사람인데인도사람인데 인도 사람인데 얼굴이 참 잘났어. 얼굴이 잘났는데, 얼굴이 잘나면 장거울로보거든 거울을 장 보고 자기 본 게, 하, 내가 얼굴이 잘났구나. 산산에볼때 내가 얼마나 많은지 참 잘났구나. 좋아하거든. 그지 얼굴을 보면 참 좋단 말이야. 좋고 이랬는데, 장 거울 나가서 한거는데한 분은 마 정신이 또합병라고거울로쳐다 보니까 자기 얼굴이 없거든. 아이, 큰일 났단 말이야. 그래서 지뭐 자기 어떤지 막 얼굴, 저거 얼굴, 얼굴, 대가리를 찾아서, 오신 시내를 막 쫓아갔어.